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너무 춥네요. 어디 가야 돼? 음, 칵테일. 한번 더. 어, 할머리는 생각한데? 노이 많이 불었어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여기 아, 가 맛있어. 맛있어. 코코넛 음. 아, 카노보다카노는 음. 솔직히 뭐 맛이? 괜찮은 음. 어? 것 같은데. 샷은 이만큼으로 얼음 이만큼 하는데 음. 걔는 우리 이미 이만큼이니까 좀 싱거. 음 맞아 맞아. 미지근해. 음. 어떡해. 아, 맛있는걸안먹어봤 e what I'm going to do. I'm not sure w h a 는데 m going 진짜 do. I'm not sure w h 색깔이, 색깔이, 색깔이, 색깔이, 색깔이, 색깔는색그이 색깔이, 색깔이, 색이 색깔이, 색깔이, 색깔이, 색깔 t a saturation date you. 맛있어요? 안 갔어요. 왜요? 사람 많아서 다또오시 아, 지금 더 찰다니는. 어, 여기있다. 계달 삼겹, 이렇게. <웃음> 안 먹어? 아, 먹어야 될 걸? 아, 그래서... 여기? 응. 음. 어. 똑똑한... 그렇게 어. 다 영상으로 남기시는 거예요? 네. 난... 사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어.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상한 거야? 일부러 이상한 건 아니에요. 그냥 절정이 하나 늘어났을 뿐이에요. 찍나면 다시 도네 질문은 이거는 끝이에요. 그럼 여러분 수지 언니 사이좋게 지내세요. 자 수지는 저기. Yeah. Mm -hmm. 연장 가다고 여기가 짜야 아, 진짜? 몇개 부러져가지고 어, 근데 이렇게 잘지워짠 아,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우리 그 아, 우리 나 파주 맞아. 이후로 처음이라고 어, 근데 나 몰랐어 진짜? 아 근데 우리 넌 이렇게 이렇게 몇번 만났지? 너무 먹어 no. 잘했어, 너 행복했다고 왜 먹었지? 초나 mm, 편지 너무 좋아 나도 빨리 써오세요 빨리 써오세요 아직 빈 역선데, 곧써게 내가 어제 그거 쓰느라고 사실 늦게 났어 웃으신거지? 되게 예쁘게 찍는다 오, 발 찍었지? 이해차 아래 찍는 게 좋다 발 찍었고, 잘 찍어 열심히 걸어가 점이 걸어가 흔들리면 안 <웃음> 상체는 꼿꼿하게 세우고 오늘 오늘 룩 한번 보여주실래요? <웃음> 제법 왜 시키고도 당황하 너무 달해서 약간 당황했음 조심했답니다 어, 어, 이러다가 오늘한번 무너질 것 같지 않아? 안돼! 그런 말 하면 안돼 퇴퇴퇴해야 돼, 돼. 아니다 다 맛있어 여기저기 살이 그냥 떨어지는데? <목소리가> 언니는 내꺼 주더니 아 내꺼 색품이 진짜 예쁘다 이러는 거야 예쁘네 색마다 다 다를 거야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요? 네 소문난 맛집입니다 <목소리가> 얼굴 나와도 돼요? 난안 돼요 나중에 가려주실 거죠아 그럼 그냥 여유, 못 가지만 <웃음> 네네 다 나오게 해줘 엄마 이거 아침 안 해도 돼? 너네 완전 커리어 우먼 같아 왜? <웃음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. 나 커리어 아닌데? <목소리가> 아, 100m. 100m. <웃음> 귀엽다 이게 캔들이라니 그럼 저 잼은 뭐야? 와 대박이다 아안 담겨 반을다다르게 해도 되나? 어다 다르게 해도 되 오오 어 이런 자런 자르... 아, 신기한데? 아! 난 무조건 이거지 <웃음> 근데 나 이번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아니야. 이런 거 귀여운 애들이 해야 된다고 너 귀여워 아진지해서도웃결리어아기뭐 <웃음> 있어? 아니 는데겠지 <웃음> 이거 얘를 고걸아 너무 안 어울려 안 <웃음> 네? <웃음> 이거 어, 여기다 <웃음> 아, 가, 타는 게 너무 보여. Não, n o 성공한 소감 <웃음> 그래서 그 포인트 같은 돈으로 그러면 은 15만원 다시 페이백 받은 거니까 그걸로 수영 갔다 와서 안써을야할거 아니면 체크아웃 아 케이크 너무 더러워 아니야 시울 이게 매력이야 이제, 제합니다 어떻게, 너무 친다. 지금 딱 예뻐. <웃음> 나도 보여줘. 아, 아니 아니야. 좀 있다 보여줘. 어, 아, 아니야. 선명해지지 <웃음> 마, <마셔봐>. 정발 <웃음> 너무 귀여워. <웃음> 누가 듣길래 이렇게 귀엽지? 나지. 안으로도 휴지. 해줘. 야, 눈물 <웃음> <몸이> 진짜 많아. <웃음> 그녀의 역해. 페롱은 어? 노출해줬으면 좋겠다. <웃음> 아, 너무 귀엽다. 나도 좀 읽어도 응, 읽어도 돼. 근데 나안나건 거의 기밖에 못 썼어. 내가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요즘 내가 요즘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? 혼자 산책할 때? 어, 어디어 어, 산책 다들오시잖아요한두 시간도 혼자 걸을 수 있어. 아 좋아. 너무 좋아. 좋아 좋아. 그리고 그때 딱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이제 어, 나는 이제 행복하다. 국가가 허용한 유일한 <웃음> 마약에 취하는 거야. <웃음> 아, 잠깐만. 너무 슬한 <웃음> 말투였다. 여기 완전 근데 시골이 같아. 같아. 야, 우리 되게 그거 같아. 같아. 청춘? 뭐. 아니? 아니야? 그 있잖아, <웃음> 장첸 나오는 거. 아! 청춘 말 아, 장첸 나오는 거. 약간 아! 보초선정? <웃음> <자, 야, 조선조? 웃음> 아니, 막, 그 있잖아, 뭐. 배경이. 너, 니뭐 했니? 뭐 이렇게. 아, 뭐 했니? 야, 아뭐 했니? <웃음> 솔로야. <웃음>